여자와 남자가 만나 대화를 하다보면 알고 있지만 설명하기 힘든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또 얼음에서 냉장고 맛이 나서 마라탕에서 화장품 맛이 나 이거 뭔가 중국스러운 느낌인데 이런 식기로 말이죠 뭐라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표현이 상대방과 느낌으로 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이 사람이 나의 영혼의 단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 반드시 그때를 조심하세요 정신을 차렸을 때 예식장에서 만세 선청을 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